눈부신 아침 설레는 느낌, 왠지 기분이 좋아. 어쩌면 혹시 꿈은 아닌지 내게 문자를 보내. 나 더불어 내져 너, 어차피 넌내 destiny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내 destiny 걷는 기분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내 destiny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내 destiny